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그 바울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어 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보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 3차 전도여행에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바울의 3차 전엔, 전도여행은요. AD 52년부터 57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사도행장 18절,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요. 이때 이제 바울의 여행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데은 에베소예요. 그리고 다시 바닷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거리로 지면 4,500에서 5,600km 라고 해요. 어, 엄청난 그 거리를 이제 바울이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어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로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고린 그러니까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다시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가서 두루아에서어 위둘렌의 기오 이렇게 밀레도로 가서 바다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요 먼저 1차와 2차 전도여행 때를 돌아보고 그 전도여행했던 장소를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요 그들의 믿음, 교회의 믿음을 또 굳건히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3차 전도형의 가장 중점적인 도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에베소가 당시에 어떤 도시였을까요? 에베소는요 한마디로 어 정말 장인들이 정성껏 빚어낸 어떤 대리석 건물들 그리고 조각품의 경연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게 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산이 가운데 있는 산이 피온산이에요 피온산 앞쪽에 항구 쪽으로 이렇게 계획된 도시, 계획도시가 바로 음, 에베소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서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사도 바울 시대의 그 도시의 인구는 약 20만 정도 됐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는 아시아의 첫째가는 가장 큰 도시라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이거는 모형이고요. 그 오른쪽은 지금 이제 에베소 유적지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자, 이 에베소에 이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과연 어떤 유적들이 있냐. 뭐 에베소는 요 당연히 상업과 종교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경기장이 있었고요. 또 극장이 있었고 장터로 사용되는 어떤 아고라 광장과 상점처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도로가 굉장히 잘 깔려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지금 대리석을 다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셀주스 도서관도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당연히 어,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신전이 많이 있었냐? 뭐, 그리스, 로마의 신들, 또 이집트의 신까지 아주 무수한 신들의, 신들을 위한 그런 신전과 또 신당들이 있었고요. 또 황제 숭배 신전도 이곳에 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에베소에서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뭐냐? 아데미. 네, 다이아나라고 하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의 7배 정도로 아주 큰 규모를 자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데미 신상인데요 이 기둥들이요 어, 1.8m 높이 그리고 또 거의 17미터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100개 정도가 이렇게 신전을 바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유적지에 가보면 한 개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아데미 신상은요. 어, 사람들이 무척이나 숭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앱에서도 고린도처럼 이런 여사제들의 그 매춘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고요 또 신전으로 이렇게 살인자나 도덕자, 도둑 그리고 강도들이 피난을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더래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런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도시가 음란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더러운 그런 도시였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매년 5월이 되면 그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이곳 에베소에서 열렸는데요. 이때가 되면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신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배를 하고 아데미 여신상이나 그 신전 모형을 사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그럼 이 아데미 여신상의 특징은 이 가슴에 굉장히 많은 유방이 달려져 있는 건데요. 어, 그리스인은 사냥의 여신 그리고 또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요. 니무롯을 상징하는 그런 소의 고환들이막 새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동물 모양들도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이 신상의 크기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 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잠깐 들렸던 곳이죠. 그래서 그긴 시간 머물지는 못하고 거기에 이제 브루스 길레와 아굴라, 어, 부부를 거기에 이제 남겨두고 바로 이제 안기옥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자, 이 에베소 사역에 가장 어, 첫 번째 한 것은 믿지 않는 그 성령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 12명의 그 제자들을 만난 것을, 어, 알 수가 있는데요. 어, 그 바울과,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그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루스 가와와 아굴라가 사실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왔던 아볼로를 만나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사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은 철저한 헬레니즘 주의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볼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 아가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의 부족한 그 점을 깨우쳐가지고 이 아볼로가 그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헌신했던 그 말이 사도행전 18절 18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역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어... 성령을 모르는 12명의 제자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베우들이 만나서 이들에게 이제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안수를 주고 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바울은요, 성령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침례가, 침례는 죄의 깨우침을 주는 거였지만, 우리가 언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항상 죄에 억눌린 그런 삶을 살아갔을 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침례,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을 받았냐는, 어, 다시 한번 거듭나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령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아볼로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 사역 두 번째 사역은요, 두란노 사역이에요. 바울은 처음 보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은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요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그 에베소 유적지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 중에 에베소 유적지에 하나 남아있는 곳이 바로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셀수스 도서관은요, 어, 기원 후 135년 정도에 지어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언제죠? AD 53년. 그러니까, 어, 셀수스 도서관이 그 두란노 서원이 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맞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언제 두란노에 가서 성경들의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을까요? 날마다 강론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방역 본에는요. 11시에서 4시까지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시간을 기억,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11시에서 4시까지는요. 하루 중에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중에 무더운 쉬는 시간에 바울이 두란누 서원에 가서 따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요. 11시에서 5시까지면요. 여러분이 하루 5시간 그리고 매일매일 했다고 했으니까 6일, 2년 동안 두란누 서원에서 두해 동안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3060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제자를 키워내는데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신학대학을 계속해서 그 교수로서 그 제자들을 양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금에도 8장이죠. 8장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고 병이 나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었고요. 바울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때 보면 천막 질때막 땀을, 땀 나는 거 닦고 이랬던 그런 손수건인데 이런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것을 막 잡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건에 뭐, 바울의 영험한 능력이 깃들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병을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다라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체는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놀라운 어, 사역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따라오자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귀가 말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일가표를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은요, 오정과 해질 무렵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일터사역이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그런, 뭐, 악기를 쫓아내고 병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손수건 앞치마였어요? 텐트를 만들었을 때 두르고 있던 앞치마 땀을 닦았던 손수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과 해질 무렵에는 그런 자기의 일터 사역을 어, 감당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또 사도행장 20자, 20장 34절에 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요 저녁 시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해가 졌어요 자 무엇이든지 공중 앞으로 또각 집에 각 집에 다니면서 예? 신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일과표가 어떤 거예요? 눈 떠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오직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고하면서도 내가 텐트를 만들면서도 일터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매일 매일 바울이 전했을 때 에베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법서들을 전부 다 불태우죠 자, 여러분 이 불태운 책을 계산한 즉은 어, 오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만 드라크마 라는 뜻이에요 오만 드라크마 그러면요 오만 드라크마가 얼마일까요 당시에 그 드라크마는요 하루에 노동자의 품싹을 의미했는데요 여러분 일당을 한번 5만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오만 드라크마은 얼마가 돼요 25억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돈의 가치에 마술책들을 아낌없이 불태웠던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술책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돈벌이의 수단이었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쫓아오거나 또 병든 사람들이 와서 이 병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 마술책에 있는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술책이었어요 그런 돈벌이의 수단을 모두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 주동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은 세공자였어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데미에요 그 에베소의 대표적인 직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요 마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 밥줄이 끊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그 조합들, 길들을 부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돕던 가이오와 어, 아시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가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가 지금 연극장 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서기장이 불법 신고를, 집회를 안정시키고 바울은 어, 이제, 이제 집회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이 소동이 있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에 막 흥황할 때이 사역에 만족하고 있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마술사들이 전부 다그 마술 책을 가져다가 불태우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울은 더큰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이었냐? 비전이었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더 크게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로마에 왜 가려고 했었냐. 로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마치려고 이제 바울이 가려고 했냐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제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는, 보내는데요. 보내는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니,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로마 더? 에서 더 서쪽으로 위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 그 스페인까지의 그 여정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주네. 자, 로마에 아직 가지 못했죠. 그래서 얼마간 로마의 교회와 사귐을 갖고 그 후에 그 로마교의 도움으로 그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설을 바울이 기록하게 돼요 고린도 전서는뭐 54년 또는 55년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제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에게 들은 풍문에 대한 분쟁에 대한 권면을 나오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 대표 3명의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서 쓰냐, 어, 마게도냐에서 써요. 마게도냐에서 쓰는데, 어,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디도편에 눈물로 쓴 엄중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고린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가지다. 그렇지 않다. A서, B서, C서, D서, 이렇게 어, 네, 최소 네 개에서 다섯 가지의 서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2장사 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물 이것을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편지 또는 뭐 엄중한 편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화해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강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바울이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교회였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을 가지고 배움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일매일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강론했고요.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배웠고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로 뻗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 웨슬리가 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미워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제자 300명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회개와 성령으로 인한 변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소를 따르는 참된 제자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존 웨슬리의 말처럼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을 제자가 300명이 있으면요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가 있대요 정말 이런 한 사람의 제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런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그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점에드리의 소동이 있구난 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드로아에 도착을 해요.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니아 빌리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 2 0장에 아주 짧게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짧게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때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라고 말하냐면은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마게도냐 지역에서 쓴 걸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일루리곤에 갔을까? 일루리곤은 어디냐면요. 지금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를 동서 쪽으로 이렇게 쭉생단해서 위로 올라가면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이에요 도대체 언제 갔다는 건가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그 1절과 2절 그 사이로 이것이 2절에 암시되어 있는 이 시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당시에 잘 정비되었던 로마의 자랑이죠 그리고 세계의 도로망이었던 에그네티아 도로 이 가도를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거쳐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고린도에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까지 쭉 내려가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원래는 그 갱그리아 항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어, 그렇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석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공모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왔던 걸음을 돌이켜서 베레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해요. 왜 여기서 기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무관 에라스도가, 어,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에, 이렇게 재무관 에라스도가 개인 비용으로 이기를 돌로 포장했다라는 그런 비석이 남아 있고요. 고린도 그 시장과 극장을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땜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는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기록하고요. 성도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과 로마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까 읽었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를 기지 삼아서 어디까지 그 서반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 자매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백기를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이제. 그 드루아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가 다시 합류한 것 같아요 이 인칭 대명사가 다시 바뀌어요 우리는 무교절 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5세만에 드루아에 있는 교회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드루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하루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5일이나 걸리죠 이거는 이제 바, 바람의 영향 때문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드로아에서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 늦게까지 이 강론이 계속되니까 유두고가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듣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만 창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 죽었던 청년 유독구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드로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제 살아나서 이제 드로아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앗소로 가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걸어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배를 타고 앗소로 보내는데, 아마 바울은 이렇게 걸어서 앗소를 갔는데, 뭐,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바울은 이때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비전, 사명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어,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쏘에서 다시 이제, 어, 바울의 동역팀을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죠. 그리고 기호를 지나서 사모에 들고,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자 바울이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약탈하는 무리인 이리때로부터 그들의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그들의 신자들을 잘 돌보라고 이때 이제 다짐을 하게 되고요 어, 앞으로 바들이 받을 바들 고난을 예언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 장르들이 근심하면서 눈물로 바울을 전송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어 돌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바울이 보내고 있어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 그 배로 힘든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고스는요. 비옥한 작은 섬으로 의사가 될때 누구나 하는 그 히포클라스 선서하죠 히포클라스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어 이 고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스를 지나서 로도, 로도라는 섬에 들어가는데요. 그 로도는 섬 이름도 로도고요. 항구 이름도 로도예요. 근데 장미가 많이 나와서 장미의 섬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바다라, 파다라, 파타라 이제 바다라는 아름다운 이제 항구도시이자 거대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로, 두로에 도착하죠. 두로는 베니게의 아주 오래된 항구죠. 대표적인 이교도의 도시였고요. 번영과 부패의 표본으로 성경의 시동과 함께 늘 책망받았던 그런 도시죠.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게 될 것을 알고 이제 바울을 말려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 발길을 멈추나요?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두로, 돌레마이, 돌레트로 이제 돌레마이 그다음에 가이사라 이렇게 가게 돼요. 자,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을 때 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그 머물게 되는데 어 거기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유대의 그 기근을 예고, 예고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였는데 아가보가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게 돼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서 예루살렘에서 어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밀레도 교회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벽과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처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말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감옥, 자신이 감옥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간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위에서 지금 계속 만류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만류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언자도 자기 예언을 통해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도 만류하니까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을까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간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어? 울지 말아라. 어? 나는 갈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세 차례에 걸친 앞서 했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서까지 걸었던 그 전도여행의 거리가요, 약1 3 0 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이긴 거리를 걸어서,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은 항상 뜨거웠죠. 그런데 전도현장 곳곳에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했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발당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게 수차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십에 하나 감만 매를 몇번 맞았다고요? 다섯 번 맞았고 그리고 세번 채찍에 맞았고 한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자지 못하고 또 굶주리고 심한 아픔과 핍박을 견뎌야 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바울이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죽겠다라고 이런 각오를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또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죽이면 죽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미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 바울 사도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에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 중에 한가하게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죠. 그런데 그 바쁨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또내 가족 한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냥 다람쥐 책밖에 돌듯 바쁘게 살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을 텐데 언젠가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지나온 삶을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인생,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험의 고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이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뿐이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 천국을 향해서 살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낮은 대로 보내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높은 대로 보내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고난 가운데 오래 두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늘내 생각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